뭐 촬영 했어 오늘? 어, 촬영 마무리하고 가고 있어아 집에 가고 있구나 아 집에 가고 있어 여기 질문들이 참 많네요 한번 질문 한번 또 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어디고요? 질문, 아무 호... 질문도 물음표 있잖아 아마 같이 방송해 주세요 하고 있어요 어, 왼쪽 위에 아이디 눌러요, 왼쪽 위에 아이디 눌러요. 뭐, 어쨌든. 어, 또... 아까 다 지나간 거다, 동현아. 음. 이거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웃음> 누나, 내가 블러스 게임을 알려줄게. 문제를 낼게. 송강호 선배님 호되게 혼내기. 송강호 되게 혼내기. 뭐, 뭐뭔 말이야? 별로다. 안녕. 어쨌든 합방을 했어. 그래, 별로 <웃음> 아, 면도는 안할 거야. 응, <웃음> 잘랐어 음, 어, 아까 찰런 잘랐다고 아, 잘랐어 아, 응, 음, 좀 언제 있길래 이제 잘랐어 조명을 좀 받아봐. 응, 어? 아? 조명을 좀 받아봐. 얼굴이 조명이 어떻게 바꿨대? 어, 아니다. 아니, 얼굴 쪽으로 좀 나가면 되잖아. 그래 어쨌든 했습니다 오늘 뭐합빠데 <웃음> 이게 낮에야 되는데 밤엔 잘안 보여 차음 그래. 고생했어 누나. 다음에 이거를 나도 좀 준비 좀 하고 갑자기 막. 어색하네. 응? 사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잠옷 입고 있었는데 놀리더라고. 어. 놀리더라고? 조금 낮에 얘기합시다. 김건 선배님 연극이나 보러 가자. 어나 연극 그거 연락 오셨어. 진짜 나한테 연락 안 오셨는데? 아니 같은 회사잖아 누나는. <웃음> 아니 연락 안 오셨는데? 같은 회사잖아. 연락 받은 사람들끼리만 보러 가. 스페셜 라이어? 여러분들 많이 i 로 가주세요 이 r 누나가야되는거 아닌가? 아어 g t 저 d i 즐겁게 <웃음> 라이브 방 <멍게>. u <웃음> 네. 먼저 들어가. 어 u r e going to die. I'm not sure if y 어떻게 끄는 거야? n g to 안녕, 정현아. 안녕. 안녕, 안녕, 다들